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전에 공지했듯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오늘 수업할 거고 심기일전 8번째네요 음,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어려운 단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정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고민해서 어,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어, 좋은 소통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잠깐 이제 심길전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하기 전에 잠깐 좀 홍보 말씀 드리면 어 핵심 키워드 특강이 있고 핵심 키워드 특강집이 있어요 이 특강집이 나왔는데 이 특강집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키워드가 뭔지 우리가 말 문제 지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 큰긴 지문에서 사실 답을 찾기 위한 중요한 단어는 사실 3개 4개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이긴 지문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교재니까 핵심 키워드를 잘 활용하시면 말 문제, 지문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또 강의하니까 말 발음이 좀 꼬이네요 그래서 키워드와 관련된 개연, 개념 정리까지 잘할수 있는 교재고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지문이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제 교재가 스마트 학교로 이론 정리하는 가장 압축된 유약 정리집이 있고 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지문 정리집, 핵심 키워드 정리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핵심 키워드 정리집만 잘하면 사실 말 문제로 60점 이상 넘기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자신하는데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계산문제 4문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계산문제집 활용해서 계산문제를 꾸짐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두 다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유형을 정해서 똑같은 문제도 계속 풀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심심할 때 공부하기 너무 싫을 때계산문제를 꺼내서 풀었던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다 보면 너무 지겹다 이건 이제 진짜 알겠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자신 있게 풀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때 하나씩 추가해서 이제 좀더 다른 것도 공부해볼까 하면서 좀더 확장시켜서 14개, 15개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분명 9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5문제, 6문제 이상 맞출 수 있을 거니까 계산 문제 준비하시면 우리가 뭐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민법이 좀 정말로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하여 75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니까 물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말문제와 계산문제를 풀어내는 데 중요한 문제집이 기출문제집이죠 이걸 다 정리하고 우리 기출문제집을 최소 두번 이상씩은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집 풀 때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연습하셔야 되고 어, 김포중앙학원에서 지금 이제 교재 판매하는데 택배비를 무료로 이벤트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교재 구입하셔서 스스로 연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교재를 스스로 풀어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특강을 들으셔서 활용하시면 제가 이제 이틀 동안에 특강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복습할 때 스스로 빈칸을 채워보면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말 문제 풀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 공부하시고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셨어요 어, 그만큼 효과가 좋을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 이제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는데 자, 부동산 가격, 부동산이 토지와 주택이죠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 나라에서 알려주는 제도죠 이때 중요한 건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거죠 기준가치가 시장가치 복습 잠깐 한다라면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데 예외적 사항이 있었어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칙에서 벗어난 걸로 평가했으니까 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합리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성질과 성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해봤더니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던 거죠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얘가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는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나라에서 판단하는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적정 가격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을 왜 알려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라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세금 같은 걸 받으려고 그리고 대표가 있어야 기준을 잡아주는 토지 가격도 있어야 될 거야, 주택 가격도 있어야 되겠죠. 이 대표성을 가진 건 표준이란 말을 쓰고 나머지 이 대표성을 가진 걸 바탕으로 하여서 모든 토지와 주택들의 가격을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목적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죠. 이때 무조건 높게 잡으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보상 같은 거, 수용 같은 거면서 하 돈을 많이 또 지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비싸지면, 보상금액이 너무 비싸지니까 정부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나라에서 생각하기에 시장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적정 가격을 공시해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알려주는 가격은, 이 가격은 적정 가격이다. 나라에서 생각하는 적정 가격. 이때 이제 토지와 주택들을 이제 공시할 건데, 토지는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표준지, 개별 이렇게 구분하고, 자 주택에서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 공동이 나오면, 시험에서 공동이 나오면 이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가격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거자 공동주택이 나오면 표준개별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정한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또는 표준공동주택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표준과 개별은 공동은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첫 번째 자두 번째 이제 공시의무자가 다른데 개별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시군구예요. 시군구 시군구청장 이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공시할 텐데 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 심의 과정도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시군구가 하는 건 시군구가 심의를 거친다.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도 공시의무자는 시군구 시군구가 공시할 때 심의기관도 시군구 이렇게 시군구는 시군구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단독주택 중에서는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개별은 시공구가 한다면 라 나머지 나머지를 해석할 때 표준, 표준, 공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개별을 시공구가 했다면 라 나머지 표준지공식과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장이 하겠네요 그래서 개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 개별 없는 거 표준표준공동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모두 다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이죠 자 국장이 결정해서 공시한다 마찬가지로 공시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받는 심의기관이 있는데 심의는 중앙이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건 중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표준공동은 국장이 한다 국장이 이게 공시의무자고 이때 국장이 공시할 때 심의는 중앙에 심의를 거친다 자 이게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연결지으면 공시의무자를 결정할 때 개별이 들어가면 시군구 시군구가 들어가면 시무기관이 시군구 개별이 없는 거 표준표준 표준, 공동이죠 개별이 없는 거면 무조건 국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풀려면 빠르게 해석해야 되니까 개별이 없는 게 뭐가 있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개별이 없는 건 표준 표준 공동 이 표준 표준 공동은 국장이 한다 자 국장이 할때 심의기관은 중앙의 심의를 받는다라는 거두 번째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표준과 개별이 있을 때 표준과 개별은 무슨 관계냐 표준을 기본으로 하여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을 산정하는데 이때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 중간 단계 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가격 비준표. 얘는 토지니까 토지 가격 비준표. 얘는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 비준표라고 하죠. 가격 비준표라는 걸 거쳐서 표준에서 개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을 한번 토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랬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일반 요인은 같고 지역 요인도 같은 거예요. 근데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의에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 중에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개의 필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여러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유사한 일 단의 토지가 있을 때 국장이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을 딱 기준 잡아줄 수 있는 토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토지가 이 주변 지역에 이 지역들의 토지 가격의 기준을 될수 있겠네 대표성 있는 토지 하나를 잡아요 그래서 이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국장이 표준지를 정해서 국장이 정하고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겠네요 이때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장이 뭘 만들 거냐면 가격 비준표를 만드는 거예요. 가격을 비교하거나 기준할 수 있는 비준표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가격 비준표를 만들고 이걸 누구에게 주냐면 시군구에게 주겠네요. 그래서 시군구에 주면 시군구는 가격 비준표를 받아서 자, 사무실에 앉아서 이 모든 토지를 얘는 감정평가를 했지만, 나머지 토지 가격도 다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모든 토지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 개별공시지가까지 정하려고 다 감정평가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정하는 개별은 국장이 넘겨준 가격 비준표를 바탕으로 하여 사무실에 앉아서 얘와 비교해서 얘보다 우세하다 얘보다 열세하다 얼마나 우세 요인이 맞느냐 이런 걸 따져서 계산기 두드려서 다뭘 정한다 개별을 정한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자 단독주택 중에서 유사한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하나를 정해요 국장이 그래서 이 가격을 정해서 표준주택가격을 정하면 이걸 바탕으로 가격비준표를 만들어서 시군구에 주면 시군구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 표준에 비해서 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세하냐열세하냐를 따져서 나머지 개별을 다 산정한다 그러니까 얘는 시군구가 사무실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자, 얘는 감정평가하거나 우리나라 조사기관의의뢰에서 정하는 거고 표준 가격은.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이 먼저 대표성 이 있는 표준을 정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가격을 비교 기준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시군구에 넘겨주면 시군구는 사무실 앉아서 이 가격 비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을 산정한다. 그럼 이 관계에서 가격 비준표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표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개별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가격 비준표가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격 비준표의 기준은 표준지고 개별의 기준은 가격 비준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 자, 그러니까 국장이 표준을 정해서 이걸 바탕으로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시군구에 주면 시군구는 개별을 산정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격이 정해지니까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걸 공시제도라고 하는 거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단독에서 표준 정해서 가격비준표 만들어서 개별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장이 하는 걸 생각해 보죠. 자, 개별은 시군구가 가격비준표를 받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개별을 다 산정하는데, 그럼 표준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 국장이 공시 의무자긴 한데 국장이 직접 감정 평가하거나 가격을 조사 평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장이 누군가에 의뢰해요. 누구에게 의뢰하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토지일 경우에는 뭐 누구를 누구에게 맡겨서 토지에 표준지 공시가를 정할 거냐면 감정평가 법인 등이에요. 자 감정평가 업자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제 법령이 바뀌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바뀌었어요 감정평가 업자는 사라졌어요 이제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등에게 의뢰해서 의뢰해서 표준지에 토지의 공시가를 정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하나에 의뢰하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니 둘 이상에게 그래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한다 근데 이때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둘 이상이지만 지가 변동률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도 얼마였고 그 전에도 얼마였고 가격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변함 없으면 올해도 가격이 변할 요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라 이건 뭐두개 이상 감정평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규정돼 있어요 지가 변동률이 작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반드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인데 하나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집가 변동률이 작은 경우에 자 그럼 이제 표준 국장이 하는 게 이제 또 표준과 공동을 국장이 하겠죠 공, 국장이 직접 가격을 조사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주택일 때는 주택일 때는 우리나라의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걸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 한국감정원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한국부동산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냐면 주택일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얘가 이제 많이 나오겠죠 바뀌어지는 경우는 나라에서 바뀌어졌어를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게 주택의 조사평가는 의뢰한다 자 그럼 이제 다 정해졌네요 자 개별하는 건 시군구 시군구는 가격 비준표를 받아서 계산기 두드려서 개별을 다 산정할 거고 자 표준, 표준 공동을 하는 건 국장이 할 건데 국장이 직접 하진 않겠다 국장이 토지일 경우에 표준지일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하고 주택,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해서 가격을 다 정하면 이걸 바탕으로 표준 개별의 관계가 있으면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개별을 산정하게 된다라는 과정이었어요. 뭔가 말이 맞네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까지 왔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표준과 개별의 관계, 가격 비준표 표준을 정하는 건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 그 다음에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그럼 이만큼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만큼 해결됐고 이제 알려주는 날을 언제까지 알려줘야 될 거냐라고 할때 공시일이에요 공시일 공시 알려주는 날을 공시일이라 그러죠 근데 표준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나라에서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게 나의 내 토지라면 가배 땅이 라면이 가배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 개별 공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얼마 내겠네. 야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게 신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건 개별이 중요한 거예요 개별 그래서 개별의 공시일이 얘가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었어요 5월이었고 4월이었는데 둘다 4월 말까지 공시한다라고 작년에 바뀌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은 개별 개별은 4월 말까지 공시하는 걸로 정해져 있다 공동은 마찬가지로 주택은 둘다 똑같이 4월 말이에요. 따로 차이가 없이. 자, 그래서 공시일은 개별은 4월 말이라는 거. 이따가 하나 암기코드를 하나 같이 정리할 거예요. 개별의 공시일은 4월 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건 공시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일, 기준일.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준, 기준일 잡는 날짜가 중요해요. 이 감정평가는 기준 날짜가 언제, 언제 날짜에 가치를 평가한 거냐. 가격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으니까 기준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매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못 박아놨어. 기준일은 공시하는 기준일은 이 가격들은 다 언제 날짜에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는 거냐면 언제 날짜냐면 매년 1월 1일이에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 잡았다. 그래서 이 가격들은 다 매년 1월 1일 날짜에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는 거다. 1월 1일 날짜에 가격을 개별을 4월 말까지 알려주는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자, 한번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걸 정리 한번 해봤고, 이따가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거니까, 배웠던 게 어떻게 풀려지는 것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심기일전에는 최근 10년에 나왔던 거, 최근 10년 24회부터 33회까지 10년 거 문제를 다 풀어볼 거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따져볼 거고 자이 정도 가르쳐준 것만 다 내가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했다 그러면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매년 한 문제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짐없이 한 문제씩 꼭 나왔던 내용이니까 맞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필요도 있죠 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정리하면 자 보죠 자 개별이 들어가 있네 개별 개별 자 개별이 들어가 있는 건 누가 공시한다 치군구 시무기관이 어디다 치군구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이 없는 거 개별이 아닌이라고 나왔네 개별이 아닌 거 뭐가 있냐면 표준지 공동 포준지 공시지가 표준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 주택 가격 있죠 표준 표준 공동 붙은 거 얘는 모두 누가 국장이 하고 국장이 하는 건 중앙의 시민을 거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나오면이라고 자 주택이 나오면 공동과 단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표준 공동주택 개별 공동주택은 없어요 표준 주택가격과 개별 주택가격은 무슨 주택에서? 단독 주택에서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에서만, 단독에서만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나오면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은 단독을 구분한 거고, 공동 주택 가격은 딱 그냥 공동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 나오면 단독은 표준 주택,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공동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되고 자 전체 흐름이 이제 국장이 표준지공시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국장이 직접 조사평가하거나 감정평가하는 건 아니죠 표준지공시가는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얘를 정할 거고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에서 얘를 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표준의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든다? 가격비준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다? 시군구청장의 주면 시군구청은, 시군구청장은 은시군구청 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뭘 정한다? 개별을 산정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자, 이의신청 보죠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의신청인데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야요 누구나 할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 다이해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모두 다 들을 필요가 있다 얘들이 얘기하는 건잘 들어서 귀담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반영해서 다시 공시하는 걸 당연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자, 이의가 있는 자는 이해 신청 보죠 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해 신청하는 거예요 뭐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서면으로 이렇게 전화해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공시일로부터예요 공시일 공시기준일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공시 발표한 날로부터 야 발표했으니까 봤으니까 이해 있으면 30일 이내 1월 1일부터 30일이 아니고 공시한 날로부터 자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정해놨는데 누구에게 이의신청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자, 공시의무자에게 이의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개별 들어오면 누구에게 해야 돼요? 시군구 이렇게 해야 되고 개별이 없는 거, 표준, 표준, 공동이 있죠? 표준지, 공시가 지 표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누구에게? 국장에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험 문제는 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이의신청할 때 공시 의무자에게 이의 신청해야 된다. 개별은 시군구, 표준, 표준, 공동은 국장.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에서 연결시키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 자, 내용을 좀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과 적용을 한번 보면, 법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지문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건 뭐냐면, 국가 지자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국가 지자체. 국가지자체 에 어떤 업무에 활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업무에 활용할 거냐 국가지자체가 나오면 여기에 표준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업무냐면 그 업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표준이 나오면 그 업무 자 공부 한번 했으니까 여기에 개별이 들어가면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정부가 돈 받기 위해서 개별을 산정하니까 자, 표준이 나오면 그 업무. 근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법령이 좀 바뀌어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나오는데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따로 나라에서 정해서 알려주는 거 말고 내가 따로 감정평가할 수도 있죠. 따로 감정평가할 때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이때 이때 우리가 배웠던 거,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인 방법이 감정평가 방법이 뭐였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어요. 기준법 토지는 공시가 지 기준법이 원칙이다. 이때 단단 단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쓸수 있다. 적정한 실거래가는 최근의 것이고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에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쓸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어찌 되거나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이때 공시지가는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하여? 기준하여 토지 가격 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될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표준지를 정해서 국장이 정해서 이거 가격으로 가격기준표를 만들어서 시군과 나머지 가격을 정해줬어요 이건 나라에서 알려주는 가격이고 내가 이 땅이 있는데 이 갑의 땅이 얘가 얘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이 토지를 따로 별도로 감정평가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대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감정평가할 때 기본이 공시가 기준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기준 해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데 이때 기준되는 게 뭐다? 표준지다. 표준지 공시지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을 보니까 토지 시장의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요게 토지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표준지였어요. 그러니까 표준지 가격이 나와야 이 나머지 토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에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토지 거래의 지표 토지를 거래하려면 얼마에 거래해야 될 거냐라는 걸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표준지였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격을 정한 토지 가격의 기준이다 지표다 이런 말쓸수 있는 게 표준지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그 기준 이때 공시가 뭐? 표준지 공시가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때즉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처분, 수용, 보상, 경매처분 이런 것들 다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때 기준되는 건 뭐다? 표준이다, 표준지다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때 기준은 표준지 이렇게 정해놔야죠 자, 그럼 이제 개별 한번 보죠 개별 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법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보니까 국가지자체 등에 어떤 업무에 사용될 거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개별이 나오면 무슨 업무? 이게 과세 등의 업무가 나와야 돼요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이게 표준 나오면 여기에 그 업무라고 나와야 되고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나머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국가지자체 어떤 업무에 활용할 거냐 나오면 표준은 그 업무 개별은 과세 등의 업무 자 가장 중요한 거죠 개별을 그러면 산정하는 이유가 뭐냐 개별 공시가 뿐만 아니라 개별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는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돈받으려고 하는 거죠 세금 부담금 사용료 우리가 배웠던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개발리익 환수제도에 의해서 개발사업 했을 때 정상을 초과해서 집가가 올라갔을 때 이게 불로소득이니까 사업이윤과는 관련 없죠 개발리익은 정상을 초과한 집가상승분의 일정의 현행 25%를 뺏어가고 있죠 자, 이 부담금, 토지가격에 따라 달라지니까 토지가격에 알려줘야죠 그래서 세금부담금, 나라 땅을 쓰고 있다라면 사용료 받을 때 토지가격에 따라 사용료 달라질 거니까 정부가 돈 받으려고 쓰는 게 개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개별은 무조건 결정 공시해야 되느냐 나머지 모든 토지를 무조건 고, 결정해서 공시해야 되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정하는데 나라 땅을 쓰고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만 나라 땅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대통령으로 정해서 이 땅이 이 토지 소유자가 뭔가 좋은 일을 했어 뭔가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혜택을 줄때 세금이나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면 개별은 세금 부담금 정하는 건데 이 대상이 아니면 개별을 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더 중요한 거예죠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이게 나오면 이제 딱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갈수 있어야 돼요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는 표준지로 선정됐으니까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굳이 비용 낭비하지 마라 어렵게 고생하지 말고 표준 정해지면 표준 가격이 있으니까 표준 가격을 뭘로 본다 표준지 공시가를 지 뭘로 개별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있다요 자, 표준으로 선정되면 왜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보면 되니까 굳이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또 중요하죠 개별을 결정공시하는 이유가 뭐냐 세금, 부담금, 사용료 나라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다 돈 받으려고 자근데 무조건 다 정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에 세금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면 안정해도 되고 표준으로 정해지면 표준지로 선정되거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 표준가격이 있으니까 표준가격을 개별로 포기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택도 한번 보면 똑같아요 아까 우리 이제 토지를 받고자이 지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국가 지자체 업무 이렇게 나온 거야. 국가 지자체 업무. 국가 지자체 업무 이렇게 나오면, 앞에 표준이 있으면 무슨 업무? 그 업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별이 있으면 무슨 업무?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과세 등의 업무는 개별이 사용되는데,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도 세금은 내야 돼요. 네, 아파트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 가격도 과세 등의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공동은 표준 개별의 구분이 없으니까 세금은 내야 되는데 그럼 세금 낼때 공동은 뭘로 사용하냐 이것밖에 없으니까 공동주택 가격으로 과세 등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중요한 틀은 표준 나오면 그 업무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근데 공동주택은 과세 등의 업무에 사용될 수도 있다. 개별이 없으니까. 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74번에 나온 건 이건 핵심 키워드 특강인데. 자, 핵심 키워드 특강. 제가 이제 열심히 수업을 했지만, 김포에서 특강을 했을 때,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심기일전을 통해서 해준다고 제가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 핵심 키워드 특강집이 이런 거다라고 어 그래서 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교재 사셔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말 문제 풀었는데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14번 보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는 부동산에 뭐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때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가격이 무슨 가격? 시장가치를 가치, 시장 시장가치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적정가격 나라에 생각하는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적정가격을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75번 보니까 자 뭐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여 주택이 나왔네요 주택 그럼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죠 근데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지만 무슨 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표준 개별 구분하는 건 뭐?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은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나눠지지만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공동주택 가격 하나뿐이 없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76번 보니까 자,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법령의 낮이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평가에는 나지상정평가라고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한번 또생각하보면표준지의 가격을 정하는 건표준 선정하는 건 국장이고 국장이 누구에게 의뢰하냐면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그랬어요 그럼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이 표준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법령에 나지상정평가 나지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사법상의 제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나지는 건물, 기타,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상태다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나지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다 나지상정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 우리 시험에서 공법상의 제한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 이렇게 나와야죠 나지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총론에서 배웠던 거 자 77번에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기준은 언제 1월 1일 뭐를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자 표준 나왔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이 나와야 되겠네 자 국장이 표준지에 대해서 자 1월 1일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서 물론 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를 하겠죠 자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라고 나왔어요. 국장이 하는 건 어디? 중앙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석해야 할건 연결할 때 표준 나왔으니까 누구? 국장 나와야 되고 국장 하니까 심의기관이 어디? 중앙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고 자 78번 보니까 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식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언제다? 뭐든지 간에 모든 것들의 기준일은 언제? 1월 1일, 매년 1월 1일 이때 중요한 건 공시기준일이라고 하는 건 1월 1일 공시일은 알려줘야 되는 날이고 공시기준일은 가격을 평가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자 보죠? 이의가 있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의, 이의, 이의 신청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두 개를 항상 받는거 이의 신청 나오면 꼭두 개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보니까 표준지나 표준이나 공동 이렇게 나왔어요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 이의 신청해야 된다 개별이 없으니까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장에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 시군고. 그러니까 개별 나오면 시군구 개별 없는 표준표준 표준 공동 나오면 국장 이렇게 해야 된다. 공시일로부터 언제? 30일 이내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서 이의신청이 나오면 항상 두 개를 봐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거 먼저 첫 번째 확인하고 누구에게 이의신청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개별 나오면 시군구 개별 없는 표준표준 표준 공동은 국장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개별을 결정해서 공시하는 이유가 뭐냐 뭐를 산정하려고 세금, 부담금, 사용료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 개별을 산정하는 거다 세금, 부담금, 사용료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세금, 부담금, 사용료 자 81번 보죠 자 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봤더니 시군구의 공시연의 심의을 거친다라고 나왔어요 시군구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구? 시군구는 자 그러면 시군구 나왔으니까 무슨 공식가 나와야 돼요? 표준이에요? 개별이에요? 개별 나와야죠, 개별. 주택 나와도 개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시군구 나오니까 개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별. 이렇게 연결을 거쳐야 되고, 자, 여기에 시군구 나오니까 시군구, 시군구 나오면 개별.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자, 82번 보니까, 자, 뭐, 뭐는 이라고 나왔는데, 자, 두 번째 보니까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토지, 그럼 세금 부담금의 부가 대상이 아니래요. 그럼 세금부담금을 안 내겠네. 그러면 개별을 공시해야 돼요?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표준으로 선정된 경우는 표준 가격이 있으니까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표준지죠.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주택일 경우에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두 가지 표준으로 선정된 경우 표준지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경우는 개별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금부담금 사용료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개별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83번 보니까 토지에 수용할 때 보상에 국유지에 취득가에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때 기준은 뭐다 표준이다 표준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땅을 살거나 팔거나 환지 매각할 때 기준되는 건 표준이다 표준 표준지 공시지가 자 토지를 또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할 때 무슨 방법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이때 공시가 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한번 머릿속에 복습 한번 해봐요 복습 뭐를 이용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여기에 뭐한다? 사시지게면 아니라 뭐다? 시지계 기타한다 여기에 사정보정 없다 왜냐면 표준지 공시가에는 사정개입이 없다 할 필요가 없고 면적요인 비교도 없다 얘는 1제곱미터당 가격이니까 토지가 몇 제곱미터다, 면적이 얼마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표준지 공식가를 통해서 얻는 토지 가격은 1제곱미터당 가격만 나오니까 면적이 얼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보정, 면적료인 비교 없고, 시직의 기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감정평가에서 엄청 중요하죠. 표준지 공식가, 시직의 기타 이렇게 토지 가격 정하는 거. 자 84번 보죠. 자, 보니까 국장이, 국장은 개별을, 개별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 여기 개별을 산정한 데서 결정공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은 개별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뭐를 만들어서? 가격 비준표죠.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다? 시군구에게 준다. 그러니까, 개별을 시공구가 산정하기 위해서 국장이 시공구에 뭘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주냐면 가격기준표를 넘겨주는 거죠 이 가격기준표를 바탕으로 개별을 산정하는 거죠 라는 거고 자 85번에 보니까 여기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국가지자체 이렇게 나왔어 국가지자체 무슨 업무에 활용할 거냐가 나와야 돼요 보니까 여기에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별이 나와야 돼요 개별 개별이 들어가야 무조건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86번도 보니까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무슨 업무에 활용될 거냐를 봤더니 그 업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표준이 나와야 돼요 표준이 그래서 표준이냐 개별이냐 구분하는데 업무가 그 업무냐 과세 등의 업무냐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자 87번 보죠 자 국장이 자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자 국장이 하는 거래요 자 국장이 하는 건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냐라고 할때 개별 들어가면 시공구 가는 거니까 개별 안 들어간 거죠 뭐가 있어요? 표준이 있고 단독주택에서 표준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 공동이 있다 근데 직접 조사평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의뢰할 거냐라고 할때 주택이니까 누구에게? 한국부동산원에게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한다라는 거고 자, 88번 보죠. 자 얘가 이제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업 원론 시험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저는 진짜로 작년에 이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고 100%는 아니고 중요하다. 자, 보죠. 시군구청장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시군구 나왔죠. 그럼 표준이에요 개별이에요 개별이죠 개별 보니까 개별 이렇게 나왔네 개별 시공구 나왔으니까 개별 일단 맞고 자,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인데 이후에 분할합병이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공시기준일의 가격을 절정 조사했는데 이후에 분할합병이 발생했으니까 토지가격이 변경됐을 거예요 그럼 다른 날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서 공시해야 되는데 다른 날을 언제 기준에서 정할 거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인데 그 날이 언제냐면 이제 암기 코드가 있어요 한번 보죠 자 개별적으로 주지사에 갔다 주지사, 절에 간 거예요 주지사 주지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지사에 갔다 자 개별적으로 주택, 토지예요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 언제까지 공시한다? 4월 말까지 이건 공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4월 말 그래서 개별의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일은 4월 말 말. 우리 시험은 또 초냐 말이냐 이런 건또안 내. 학계론에서는 뭐 공법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4월이 중요한 거예요 4월 5월이 아니라 4월 자 그다음에 기준일은 자 기준일은 표준이나 개별은 모두 다 1월 1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이후에 개별을 보니까 변경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떤 날을 기준 잡느냐 했을 때 6, 7 이렇게 외웠어요. 육 개별적으로 주지사 가서 고기 먹었더니 육질이 끝내줘요. 육질이 그서 유치하긴 한데. 뭐더 이상 뭐 네. 아무리 머리를 짱구를 돌려도 뭐 없어요. 그냥, 그냥 일단은 이렇게 외워요. 개별 주지사 육질, 육질. 자 그러면 주택은 6월, 토지는 7월. 토지지자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라고 나왔네. 토지. 그럼 여기 몇월 며칠? 7월 1일. 이렇게 7월이 나와야 돼요. 7월이. 그래서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면 1월 1일 말고 다른 날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냐라고 나올 때 다른 날이 주택, 개별 주택은 6월 1일 토지는 7월 1일 이렇게 다른 날을 정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감정평가에서는 이게 6월 1일이냐 7월 1일이냐 이렇게 정확히 명연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서 시험 문제에 출제돼서 틀린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자잘 정리해놓고 개별적으로 주지사에 가서 고기 먹었더니 육질이 끝내줘요 육질 아,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 중에 야나 좋은 아이디어 있어 좋은 암기코드 있어 라고 하면 좀 가르쳐줘요 나도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해 네. 옛날엔 똑똑했는데 아우, 점점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요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별로 안 떠올라요 자 89번 보죠 자 국장이 어쩌고서 조사평가할 때는 이게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다 그러니까 국장이 조사할 때 주택은 부동산 원이었고 토지는 뭐 감정평가 법인, 그러니까 국장이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했으니까 토지가 나와야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 자, 근데둘 이상인데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집가변동이 작을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집가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는. 지가 안 변하니까 옛날이나 그전이나 그전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만 해돈 너무 낭비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핵심 키워드의 음,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이걸 연습해서 연결시키는 거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 10분간 쉬었다가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풀려지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찾아뵐게요